2023년 경찰 간부 후보생 예, 10번 문제였어요 었 이게 자 근데 어, 형법상 예비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나번과 답번은 틀렸어요 예 그리고 가번부터 볼게요 형법 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주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맞는 얘기지 예 자 나번 해보겠습니다. 이 나번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이 그때 저한테 들고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선생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랬는데 일단 예 읽어보 읽어볼게요. 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 각칙에 처벌하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어, 이, 있지만 여기까지 맞아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는 없다. 요거는 문제가 있죠. 그죠? 지금 요요 요 문구 다 깨끗하게 해볼게요. 요 문구 때문에 지금 가갖고 고민을 때렸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 총칙상에 지금 뭐라 그랬어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 내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걸 시험장에서 이걸 갖다가 고민했을 거야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전 3조에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법조문에 근데 미수범은 뭐 몇년몇년 뭐 각각각각 전부 다그 법정형을 갖다가 거기다 명기해놓는 걸 생각했나봐요 근데 명계놓지 않더라도 총칙에서 이미 뭐라 그랬어요?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잖아. 그러면 맞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요 틀린 말이죠. 요거 X 건우셔야 되겠지. 그죠? 규정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결 보면 되고 나번 틀렸어. 그 다음에 답을해볼게요 예비죄를 처벌하는 범죄 예비단계에서 자의로 자 이거 자의성 들어갔네 그렇죠 자의성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해볼게 자의로 중지했대 자 그걸 뭐? 예비죄의 중지 미수가 성립한다 내가 이거 누차 강조했지 예비죄 뭐 없다 했었어 실종중 없다 했었잖아 예비죄의 실종중이 없는 거자 얘기해봐 우리 판례가 인정한 거야 실은 뭐야 실행행위성 그다음 종, 종범 종 없고 중 중지 미수 없고 세개는 머릿속에 딱 바꾸 시험장 가라 그랬잖아 이거 모르고 가면은 무조건 하나 틀리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그때 요거 나온다는데 했 나왔잖아 그대로 그지그 정도만 에이 잘 가르친 거야 내가 자 볼게요 어쨌든 요거 중지 미수안 된다 했었죠? 실, 종, 중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자 다시 예비죄에 실, 종, 중이 뭐라고? 실행행위성, 중지 미수 종범 세개 인정하지 않어 요거 머릿속에 딱 잡고 가야 돼 그래서 나번 틀렸고 다번 틀리고딱 뭐 바꿔놓고 가면 되지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나머지도 봐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라번어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오케이 맞아. 자 잠깐만 여기서 말좀 드려볼게요 일단 어, 어떤 예비죄라는 것을 인정하려면은 위험성이 어느정도 도사려야지 돼요 그래서 살인죄를 범할 목적 일단 목적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어쩐다? 바로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돼두 가지가 세트로 아, 구성돼 있어야지 예 바로 예비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트는 좀 알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관한 어떤 준비 행위가 있어야 돼요 준비 행위에 그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 예비죄가 성립하려는 요건 요두 가지 자 다시 한번 살인죄를 범할 목적 그다음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 요두 개는 머릿속에 딱 바꾸가야 되겠지 예. 깨끗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라번은 어쩐다? 네 맞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네 마번 해볼게요 정범의 실행의 착수 전에 자전 동그라미 장래의 실행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 경우 무조건 끊으라 했었지 자 정범의 실행 행위에 착수 정범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면 방조자는 종범이 성립하지 않지만 오 맞아 여기까지 정범이 그 실행 행위로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 오케이 다 맞아 그러니까 정... 어, 정범이, 정범이 처벌을 받으려면, 적어도 방조자가 어떻게, 아니, 방조자가 처벌을 받으려면, 적어도 어떻게 돼요? 그,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지만, 어, 종범이 인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머릿속에 박아놔야 되겠지. 내가 얘기한 말로만 하니까, 머리에 삘이 잘안 오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다시 했어요. 제가 설명한 거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자 2023년 예, 간부 후보 1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번은 아까 전에 맞다 그랬었죠 그죠? 예뭐 죄용법정주의 얘기 나온 거 아니야 그죠? 맞고 네, 나번에 보면은 어, 구체적 법정형이 있다고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거기 법정문 뒤져보면 전 3조의 미수법은 처벌한다 전 4조의 미수법은 처벌한다 얘기 나와있고 총칙에서 도 뭐라 그랬어? 임의적 감경 그죠?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답원 해볼게요. 답원. 예비죄는 실종 중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제가 아까 그랬었죠? 자, 우리 대부분 판례에서 실종 중이 뭐였었어요? 범, 어,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종범, 그 다음에 중지미소. 어쨌든 이세개 인정하지 않아. 머릿속에 딱 바꾸고 가야 돼.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면은 갈 필요도 없어. 되지도 않아. 시험 떨어져. 이거 무조건 넣고 가요, 이거는. 중요해. 예. 누차 강조했어. 내가 이거 대박이라 그랬잖아, 그때. 이거는 내가 언제냐, 그때가. 2000, 2002, 2003년에 공부했, 3년 그때 시험 치러 갔을 때도 막 나오고 하더만, 그때. 그런 시험, 큰 시험 치러 가니까. 자, 라번 해볼게요. 살인예비죄, 이꼬을 해놓고 제가 뭐라 했어요. 죄를 범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된다 했었죠? 뭐, 요두 개. 살인예비죄,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죄를 범한 목적, 플러스 뭐, 준비에 관한 고의. 뭐, 준비, 레디. 영어로 하면 레디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마번. 어, 마법은 내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저기 뭐냐 그 뭐라 그러지? 이걸 사파라 그러죠 이런걸? 예. 그래서 이 방조범 종범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다고 봅시다 정범이 정범이 도둑질하는데 어 얘가 이제 거기 뭐예요 그 감시자 쉽게 얘기하면 무슨 뭐, 뭐라 그러죠? 뭐, 경비원이야, 경비원. 근데 얘가 도둑질 하는 거를 좀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이제 건물에 딱 침입해갖고 뭐 훔쳐갈 거 있나? 막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자, 이렇게 방조하고 있죠? 정범을. 정범이 실행에 착수를 해버리면은 바로 얘, 방조범은,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정범이 실행에 착수 안 해버리면, 그죠? 이 도둑놈이, 그죠? 이 정범이, 도둑놈이, 실행에 착수 안해버리면 얘 방조범 역시 성립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방조범, 종범이 성립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얘가 뭐를 해야 돼? 실행에 착수를 해야 지 실행에 착수를 해야지만 바로 얘가 방조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예, 방조, 어, 방조범은 바로 정범이 실행에 착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핵심 키포인트지 이게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아, 그리고, 맞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있는데 제가, 뭐, 요렇게, 뭐, 설명하는 거,가 마음에, 드신다고, 거기다, 뭐, 메일로도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페에도 많이 거기다 적어 놓고 했는데, 조만간 요런, 요렇게 요런 정리,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한, 어,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시, 이 시험에서 적어도 타 시행처 포함해서 우리 시험까지 다 해갖고, 경찰 시험까지 다 해갖고, 다섯 번 이상 나온 것만, 제가, 어, 한백 문제를 추릴 생각이에요. 100문제나 200문제를 추려 갖고 교재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 그거 만들면 제가 따로 공지할게요. 예. 어쨌든 그런 거 나오니까 알고 계십시오. 예. 예. 어떻게 뭐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